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왔어요. 두 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말다툼을 하세요. 그리고 늘 할머니가 옳은 말씀을 하셔서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세요. 그날 저녁 때두 분이 슈퍼에 앉아서 6시 내 고향을 보고 계셨습니다. 프로그램 내용이 끝나고 TV 화면에서 리포터가 얘기했어요. 네,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. 귀가 잘안 들리신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물어보셨어요. 어디라고? 아, 당신은 방금 전에 나온 것도 못 들었어요. 군산! <웃음> 아... 할아버지, 할머니, 싸우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. <웃음>